먼저 교황청에서 100주년을 맞이하는 대운동본당에 전하는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교구 사무처장이신 강기원 에드우 신부님께서 전말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무료 1296 1 9 1 교황청 내 사원은 하느님의 손녀로 교황이 되신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를 통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권한으로 신자들의 신심 고향과 영혼 구원을 위한 대전교구장 유흥식 나자루 주교님의 요청을 주의 깊게 경청하였습니다. 이 교회의 천상영총으로 내사원은 대전교구의 주교자인 노동자 성요셉 성당 100주년에 모든 신자들에게 고의 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충족하여 얻을 수 있는 전대사를 자비로이 허락합니다. 참으로 뉘우치며 사랑에 이끌린 그리스도 신자들은 19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전대사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성지순례 형식으로 대전교구의 주교자인 노동자 성요셉 성당을 방문하는 경우 주교자 성당에서 거행되는 희년 전례의 정성어린 마음으로 참여하는 경우 또는 적어도 사도신경과 주님의 기도를 하치고 성가정의 예수 마리아 요셉의 전구를 청하며 맺는 일정 기간의 경건한 묵상을 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전대사의 은총을 연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위령 기도를 통해 넘겨줄 수 있습니다. 노인, 병자 그리고 중요한 이유로 집에서 나갈 수 없는 이들도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결심과 가능한 빨리 세 가지 일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지향을 가지고 기도와 고통 또는 자기 삶의 불편을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공헌함으로써 신년 전례 영적으로 함께한다면 똑같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대사를 받으려는 신자가 거룩한 교회에. 사제권을 통하여 주어지는 옥자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내 사원은 교국 고해 전담 사제와 주교자 성담 주임 사제 그리고 합법적으로 승인된 모든 사제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든 고의 성사를 집전하길 간곡히 요청합니다. 본 교령은 주교자 성당의 신연기간 동안 유효할 것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주님 강생 2019년 10월 1일 로마 교황청 내사원에서 내사원 원장 마우로 피아첸차 주교경 내사원 부원장 크슈도프 유제프 니키에 온신여 교령 1297.19-1 교황청대 사원은 하느님의 손주로 교황이 되신 프란티스 코교황 성화를 통하여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권한으로 대전 교구장이 신유흥식 라자르 주교님이 주교자인 노동자 성유셉 성당에서 신자들의 유익에 맞게 선택한 날 거룩한 미사를 홍원한 다음 참으로 뉘우치며 사랑의 마음으로 그 거룩한 전례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에게 구회 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 아래 얻을 수 있는 천대사와 교황 강복을 베풀 수 있도록 기꺼이 허락합니다. 교회 강복을 견건히 받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리적인 이유로 그 거룩한 전례에 실제로 참석할 수 없더라도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같은 매체로 방송되는 예식을 정성어린 마음으로 참여한다면 규정에 따라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무효입니다. 전주강인 2019년 10월 1일 로마 교황 전대사원에서 대사원 원장 마음으로 피아첸차 챈타경 대사원 원장시쇼도부유제프니케 문신인. <웃음> 전대사 조건을 세우신 교우분들은 오늘 이사를 통해서 전대사와 교황님 특별감독을 받겠습니다. d r 우리 교구 주부를 통해서 주교자 대동성당 100주년에 따른 특별전대사 및 교황 강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